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솔리드웍스 드로잉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드로잉에서 어셈블리 도면에 각 단품별로 서로 다른 색상을 부여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d 파일로 변환시 저장시 각 단품별로 서로 다른 레이어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레이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레이어를 정의하시고각 부품별로 해당 레이어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매핑기능 있죠? 이걸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용을 반드시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CAD 파일에서 이렇게 레이어로 어,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그 레이어별로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 파일을 가져가 한번 보자. 먼저 파일, 새 파일, 드로잉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면 작업. 저는 사용자 정의를 해가지고 297-210. 에 A4 용지로 하겠습니다. 297-210으로 에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X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 석, 에, 배경이 정확히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링크에다가요 저는 테스트 드로잉이라고 하죠 한번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죠 그럼 이제 색깔이 정확히 보이죠 이렇게 보죠 여기다 이제 뷰 팔레트에서요 어셈블리 파일 미리 열려있으니까요 현재 있죠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기방식은표시형은세 번째 거로 하겠습니다 원선 제거라고요 배율 있죠 1대5 정도로? 1대5 너무 작나요? 1대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도면 뷰에서요, 요 트리 구조를 열어놓고, 한번, 요 이름대로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툴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하시면 되겠어요. 요 레이어 속성 누르셔가지고, 새로 작성, 이름은 옆에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헥사곤 a d d b o l t 라고 하고요 새로 작성 헥사원 노트스타일 그 다음에 또요 링크라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 자 이번에는 커넥터 그 다음에 사이드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있죠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라색도 주고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도 추고 우리 딸님이 좋아하는 분홍색 <웃음> 아들님이 좋아하는 노란색 좋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제 가족을 다 팔았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 헥사건 헤드볼트 있죠. 얘를 선택하고 요 레이어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 레이어로 옮겨가면서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너트는 너트에다가 링크는 링크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커넥트에다가요 사이드링은 어, 사이드링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부품별로 색상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트리 구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일 다른 이름로 저장하면 되겠죠 d w z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이 맵핑은 꼭 사용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저장 누르면 뭐 축척 관련된 부분인데 신경 안쓰겠습니다 확인 됐죠 어떻게 돼서요 열어봐야겠죠 열기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기 때문에 링크에 테스트 있죠 열기하면 이렇게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홈에 보면 이렇게 레이어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닫아보시면 부품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죠 해당 레이어로 각각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 드릴 거냐 면 뭐냐면 이거는 xy 평면에 그려진 겁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찌그러져 보이죠 <웃음> 이 평면입니다 평면 돌려볼까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가운데 휠 버튼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습니다 입체적인 게 아니죠 아 이건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체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팁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요 이 솔리드웍스에서 이건 아니고요 이 a s s 파일 있죠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면으로 내리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저장하실 때 다른 이으로 저장해 볼까 여기 보시면 .6라고 읽어야 되는 set 파일 있죠 .sat 파일 이거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 있죠 버전은 7.0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공면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3D 곡선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면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 있죠? 지금 원점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취소하고요. 원점이 여 멀리 있죠?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제 음, 내보내보면 막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럼 원점을 하나 만들죠? 마우스 오른쪽 아, 참조 영상 이거 가지고 하죠? 좌표계 자, 원점은, 저는 이쯤에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x 축은 여기로 하죠. y 축은 여기로 할까요? 반대로.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좌표기 하나 만들어졌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똑같이, 그렇죠. 어디 있죠? 아식스 있죠? 이거를내보냈는데 옵션에서요. 똑같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출력 좌표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좌표기 1로 잡으시면 돼요. 그니까 러 나중에 이제 스텝 파일이라든지 뭐, IGS라든지 이런 거 내보낼 때 좌표계 있죠. 어, 부품이 원점하고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좌표계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확인. 네, SAT 파일입니다. 바탕화면. 어, 어디 있죠? 네, 링크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 되겠죠. 그럼 CAD에서 이게 파일 열기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 유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삽입해 보시면,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가지고, SAT 파일 있죠? 열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 원점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와이어 있죠? 와이어를 개념을 해보시면, 이렇게 면 단위로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어는, 연분 레이어에 다 들어옵니다. 이걸 레이어로 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PDF로 저장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PDF로 저장할 때. 어디 있죠? 네. PDF. 면 3D PDF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 후 PDF 보기 하겠습니다. PDF. c 드 파일에서 불러오수 있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져오실 거면 아식스가 훨씬 낫겠죠. 자, 안 보이나요? 활성화하랍니다. 항상 활성화시키도록 하죠. 가져온 건가요? 안 가져온 건가요? 어디 있나요? 예, 가져왔죠? 자 이런식으로 pdf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다는거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내보내야 하는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요거는 회전이 안된다는게 아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이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색상별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